오체트지도 자기 그 업장을 비우고 이렇게 하는데 좋다고 저도 생각하고 하는 이또 적절하게 우리가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걸로 계속 수행을 일관한다는 건 절대 그 권할 방식은 아닙니다. 그런 걸 권하는 마음에는 또못된 것도 있어요. 다못 됐다는 게 아니라 뭐도 있냐면요. 너는 어차피 참선할 그릇이 아니니 때라도 벗겨내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전 세계 공통입니다. 항상 이, 이 논리들이 있어요. 수행자들 사이에 대해 못된 논리인데 자기는 쉬운 방법하면서 남들한테는 그대들은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은 이 돌을 닦기 힘드니 업장부터 지우고 시오. 뭐 이렇게 막 참회를 얼마를 하고 뭐 절을 얼마를 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바로 참납니다. 참회를 하더라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회를 하더라도 참나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도라는 것은 내가 지금 부처님 마음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마음이 안 되면요 이 중생심 경영이 안 됩니다. 내 중생심 경영이 안 되는데 공덕을 쌓았으니 만족이다 이렇게 만족하고 가실 거냐 이거죠 저는. 그러지 마시다. 인류는 더 영적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많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많아요 가지고 있는 것도 다못 활용하는 이 상황이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티벳에서 오체투지 하시는 분들한테 인터뷰하는 거 보셨죠 그 자체는요 대단한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하시다가 또 깨어나요 사실은 깨어나는데 자 오체투지를 견성의 목적으로 하셨다면 모른다 하면서 오체투지 하시다 깨어나면 아 참나랑 바로 합의를 하시면 되죠 근데 계속 나는 오체투지를 해야겠다 왜 왜 오체 투지 하십니까 다음에 더 좋은데 태어나려고요 답변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타깝죠 오체 투지를 하다가 견성을 하셨다 그러면 제가 좋겠는데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왜 하나의 동작에 몰입해서 하면 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용도로 저는 좀 쓰셔라 그 오체 투지 자체에 집착하지 마시라 티벳 사자 에서가 유명하죠 그거 말고 즉각 지금 이 자리에서 해타라는걸 다룬 내용이 있어요 거기 시작부터 열반과 열반과 현상계, 열반과 이 윤회계를 낳으신 한마음이요 하고 바로 한마음한테 귀해서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는 자가 바로 한마음이다 바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가 평상심이고 여기가 진여고 다 씁니다. 우리가 쓰는 말도다 써서 참나로 곧장 들어가라. 그 고고는 왜 그러면 온 국민이 그걸 못 누리냐는 거예요. 저는 그 불만이 있어요. 오체투지가 그렇게 좋으면 다 그걸 하고 있어야 되고 다그 얘기를 해야지 왜. 그래는 즉각 한 방에 깨닫는 법. 그게 지금 족첸이라고 하는 수행법의 근원이에요. 바이블이에요. 족첸 수행의. 그 닉마파 족첸법이에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명상도 하지 말고 바로 참나로 들어가는. 명상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직 몰라 하고 바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게 족첸이에요. 똑같아요. 몰라법이나 족첸법. 저기 미라레파쪽 거기 깍규파 쪽에사는 마하무드라 방법도 똑같아요. 명상도 하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마라 그냥 존재해라요 그럼 바로 참나요 이게 전 국민한테 이미 다 보급돼 있으면 제가 그런데 오체투지 하시면 아 깨어서 또또그 돌을 닦는 하나의 또 방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겠는데 그게 공유가 안 됐는데 오체투지만 계속 국민들한테 시킨다 저는 그걸 유도한다 저는 좀 좋게 안 보여요 그러면 그리고 그 내용도 다음에 더 좋은데 태어나려고 한다. 그럼 지금 이 생을 왜, 이 귀한 생을 왜 그렇게 보내느냐 하는 저는 그게 있습니다. 공덕을 뭐 어마어마하게 얻더라도 지금 여기서 이 견성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무량공덕인데 그건. 견성에서 육바람이라는 거는 불성과 하나 돼서 살아가는 거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무량공덕이 돼요. 견성하는 순간부터 이제 하는 짓들은 다 무량공덕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불성이 나를 통해서 자명하다고 하는 걸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되어버려요. 바로 들어가는 법이 있는데 왜그 유리한 공덕, 한계 있는 공덕을 많이 쌓는 걸로 서로 그이 수행의 지표로 삼느냐.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